오늘 뭐야? 오늘 리뷰 없어? 오늘은 코로나랑 베트남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아... 그거... 좀 뭐랄까... 좀 위험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욕먹는데? 아 그래 그 베트남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가끔 와요 한국 어떠냐고 괜찮냐고 그리고 베트남 사시던 몇 분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망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근데 원래 이번 여름에 베트남으로 여행 가려고 그랬거든? 가족 여행으로 근데 지금 다 취소됐잖아 근데 코로나는 코로나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요즘 가짜뉴스나 일본 헤이터들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의 사이가 좀 나빠졌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베트남 친구들은 나한테 연락이 와. 걱정하면서 괜찮냐고. 우선 지금 한국은 생각하는 의외로 되게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제한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 돌아다니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 단계로 지정을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기, 뭐 사회적 거리 두기, 뭐 세심한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오늘 코로나가 터졌는지 몇 명의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방역 상태가 어떤지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음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좀 이런 걸잘 따라요 거리에 나가보면 다 마스크 쓰고 건물에 들어가면 항상 방역을 하고 온도 체크하고 일단 한국은 안전해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근데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은 게 요즘 베트남 관련 뉴스들을 보면 악플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박항서를 통해서 베트남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응원하는 추세였거든요 베트남 좋다 우리가 형제다 근데 지금은 베트남에 대한 악플이 상당히 늘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험지대가 되었을 때세월로를 언급한 발언이나 위안부를 언급하면서 나쁜 말을 했다는 게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나빠졌는데 근데 또 다시 거슬러보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격리하고 격리하는 과정이 과격했다 한국을 무시했다 라는 뉴스에서 발단이 된 거죠 이게 시작인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야 누가 먼저 잘못했고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는 걸 따지지 말자고 진짜 안타까운 건데 이런 뉴스 때문에 10%, 아니 5%의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처럼 내세워진다는 게 이게 너무 싫은 거예 이건 한국과 베트남의 이야기뿐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이야기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과 한국은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서로 뉴스에서 칭찬을 하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줬던 관심과 애정, 매너는 진짜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TV를 틀어보면 여행 프로그램은 무조건 베트남 여행 뭐 음식 관련 프로그램은 베트남 음식 그리고 축구 거의 형제였는데 그걸 시세만한 사람들이 있어 어디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유는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런 사람 그런 헤이터들이 그래 이거야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원래 힘들면 누구 탓을 해요 누구든지 욕을 해야지 힘들고 걱정되는 느낌을 덜 받아요 근데 그게 타겟이 된 거지. 아플러들이 나머지 사회 좋 90%의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왜일까? 왜일까요? 이유는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게 노리고 그게 재미야. 언론들은 그런 게 자극적이고 싸움을 부추기니까, 조그만 사소한, 극히 일부의 나쁜 발언에도 그게 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나쁜 거라고. 그들의 목적은 싸움이에요.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에 몇몇 안 되는 그 나쁜 유튜버들도 그렇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래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더욱 챙겨야 돼요. 우리 가족,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 친구들까지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지금 서로 가짜뉴스와 헤이터들 때문에 싸워봤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알지 너도 이제 유튜브 계속 할 거냐고 지금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사이 안 좋고 여론도 안 좋은데 근데 계속 해도 될 거냐고 저 계속합니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솔직히 저는 이 채널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로 다른 대중문화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다독이고 서로 할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몸으로는 가까워질 순 없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가깝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베트남 분들 다잘 계시죠?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서로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다음비에 쇠쇠. 네, 사연나라 굿바이. 안녕. 내 이거 아픔 많이 달리면 어떡하냐? 아플래가 고마운 거 아니야? 우리 구독자 얼마나 좋나?